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한지 2년 되는 초보입니다. 별 솜씨도 없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일정한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즐기는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한 성취감 등의 정서적인 요소들이 행복을 느끼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열중하면서도 일상에서 삶의 다른 측면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 자기개발 등을 하면서 주식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살아가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기로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고 적은 월급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생활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수는 작지만 전세로 18평 아파트에 살았고 차도 소형차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었고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은 정말로 꿀맛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지금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는 나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걱정거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은행에 갔다가 은행 직원이 주식형 펀드라는 것을 권유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 중에서도 주식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뭔지도 몰랐지만 주식에 대해서 배울 겸 서점에 가서 주식 관련된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코스닥, 펀드, 옵션 차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리저리 파동치는 현란한 차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도 눈을 반짝거리며, 그날 읽은 주식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저의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는 그런 날 귀여워하며, 500만원 가지고 공부하는 셈치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차트에는 음봉과 양봉이 존재하며 세력들이 개입할 때는 차트에 표시가 나는데 그 표시를 캐치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급등주 따라 잡기, 작전주, 테마주 등을 공략하는 이런 책 위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세 상승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500만원 가지고 3개월 만에 60% 수익을 내서 800만원으로 저의 계좌는 채워졌습니다. 500만원 잃는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박봉떠이는 하찮게 느껴지고 틈만 나면 HTS 창 열어서 주식을 보기 일수였고 어떤 날은 2에서 3일 단기 투자에 한달 월급 가까이를 벌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만 벌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미래는 장밋빛 인생이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청혼하여 결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때 주식으로 수익을 보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려. 차라리 처음부터 손실이었다며 주식시장의 무서운 맛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거려. 작년 여름 800만원에서 손실이 나서 300만원 정도로 줄어 있었고 모든 부푼 희망과 꿈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이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고 복구하면 금방 원금은 회복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프린터기를 한대 사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매일 차트를 출력한 후 분석하고 수치들 계산하고 대입해서 내 나름대로 투자 공식 같은 것을 찾기 위해 무더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이라는 것이 세번중두번 마저도 한번 틀려버리면 손실을 입게 되고 그렇게 쉬워 보이던 차트가 하면 할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고 승률도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때 임신을 했는데 와이프한테 신경 써주지도 못하고 매일 방에 틀어박혀 차트와 씨름하고 여러 분석글들을 읽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그런 나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애기 베네저고리를 사고 병원에 다니며 여러 태그 쪽과 음악들을 들으며 우리의 미래를 한발한발 한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을 두고도 조용히 태어날 소중한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와이프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런 노력에도 저의 원금은 이제 깡통 계좌가 되었고 이때 그만뒀어야 했었습니다. 바보같이 나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원금만 회복하면 주식을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고 2500만원 빌려왔습니다. 2500만원에서 500만원 버는 것은 3일만 수익을 본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냉정해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차트 모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미수로 딱 3일만 거래하면 500만원 금방 원금 회복하겠다 싶어서 전 미수로 매수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12% 상승하여 금방 원금을 회복하고도 100만원 정도 수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약속대로 이때 그만둬서 어야 했습니다. 이때 그냥 팔아버리고 그만둬서 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다시 원금선에서 조금 손실보고 손절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잠도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직장일도 하는 둥 마는 둥하고 하루종일 차트만 봤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저는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조급해서 그런지 지금 제가 생각하면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마이너스 15% 손실보고 그렇게 계속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전세를 담보로 천만원 더 대출받아서 그것도 바닥나고 친구한테 빌린 돈 500만원하고 등등 손실금액을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8천만원 가까이 손실 보고 있습니다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정신도 멍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술을 당길 수도 대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 또다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병가를 내고 하루종일 소파에 누워있었는데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오더니 참회하고 복숭아를 깎아서 아무 말 없이 내 입에 넣어줍니다.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듯 나를 쳐다보면서 과일을 제 입속에 넣어줍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그냥 쳐다만 봅니다. 전 그저 아무 말 없이 마냥 과일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냥 우물우물 씹어서 넘깁니다. 아무 말 없이 씹어먹는데 울컥 감정이 격해집니다. 전 아내를 안았습니다. 만삭이 다 되어가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창피하게도 너무나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다가 한 달에 100만원씩 300만원만 만들어서 최소한 친구한테 빌린 500만원은 빨리 갚아줄 생각입니다. 빨리 500만원만 갚아주고 나머지 빚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2개월만 있으면 저도 아이 아빠가 됩니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죠. 다시 한번 지난 매매 기록들과 차트들을 출력하면서 매매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익 내면 무조건 출금해서 깃부터 갚아나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주식 관련 영상을 주로 다루는 채널이 되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멤버십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